애들이 엄청 반겨주고 있죠? 얘는 토리고요 얘는 가넷입니다. 가넷 사와 좀 멈춰보세요, 다들. 어, 어, 어. 살이 쪘어. 토리. 아하! 가네잘 있었네요. 어? 좋아? 여기 오레노 카츠가 안데네요다 <웃음> 치즈를 찍어 먹으라 네요아 <웃음> 웃겨 어 없을 것 같은데? 중 아이고 아이고 고이고 이거 아, 핑크 된다. 어 아니 안 줘도 돼. 그냥 캔 캔으로 먹자 여기가 되게 유명한 돈가스래요 오레노카츠라고 그래서 한번 친구가 또 시켜놨네요 음,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 어. 이거 맥주 담거 이거 또 먹을 수 있어? 그거? 응. 왜? 나 이거 만 먹어 맥주장 따르게. 어 따라봐봐. 혹시 모르니까. 어, 안돼 얘들아. 안 돼요. 아니 얼음을 아까 나 편의점 갔다 왔거든. 어. 어, 욕 가깝더라? 가깝돼. 어, 내가 초행길이라 그러지? 얼음 사왔어. 아 사왔어. 그래. 잘했네. 얼음 많이 못들었게 아. 께가 힘드냐? 아, 그러면 나 피부 괜찮아? 어, 되게 좋아. 선크림까지 밖에 한 번. 어, 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걸로 다녀야 돼. 그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일단 어. 맨날 새 걸로 다녀. 그러니까 좋은 거지. 입술이랑 눈썹만 그리고. 이 샐러드 소스가 없나? 이건가? 스 소스 아니야? 밑에 어, 아, 보다. 샐러소스약물 같은 아, 거. 거. 아 그르네. 어 맞네. 음. 자응 Thank you. 같아. 가네시 졸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좀 졸린 거 같다. 슬슬. 요거는 친구가 그렸다네요. 가네시랑 토리. 오늘 친구네 집 온다고 그냥 편하게 입었어요. 니트. 요렇게 입고 왔습니다. 또 친구가 책 읽는 척 하려고 이렇게 해놨네요 크크. 친구 이사 기념으로 제가 사준 커피 머신이에요 귀엽죠? 아니 이거 꼭 같이 나오겠지아 친구가 꼭 같이 나오겠지 그러네요 저를 위해서 원두를 샀다네요 싱글 오리진 올라가는데요 온도가? 전원을 키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80도가 넘었을 때 커피하라는 뜻인갑다. 이 빨간 색깔이. 음. 그지 예열 중. 자, 친구가 저를 위해 맛있는 커피를 해준다고 하네요. 아, 원두 냄새 고소하다. 내가 이렇게 확대를 했어. 딱 손만 나오라고. 아 진짜 고소하다 냄새가 저는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친구가 마침 이디카페인을 샀는데 딱 다크로스팅을 샀더라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이세요 자 솜씨가 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솜씨가 죽었나는 뭐야 <웃음> 솜씨가 아직 살아있나 보겠습니다 아 냄새 좋다 진짜. 자 커피 가루를 털어주고 얼굴 안 나오게. 오. 오너 나온다. 거기 원에 너 나왔어 나와. 스타워. 아 지금 왜 떨리게 안 나와? 무서워! 왜 안될까? 물이 적나 아닌데? 기다려야되나? 나 무서워! 야! 이러다 폭발하는거 아니야? 홈카페가 쉬운게 아니고 홈카페가 쉬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해보그거에 음. 오늘 빼봐. 확실하게. 그 될까? 어. 다시 재도전합니다. 꽉. 어, 수직이 되게. 됐어? 된거 같아. 이제 될것 같다. 아이고. 빼봐. 나올 것 같다. 어. 소리가 다른데? 그지? 응. <웃음> 어, 근데 좀 빼줘 봐 많이 빼야지 세척하기 위해서. 아 저걸 안 뺐어. 응. 이정도면 빼도 되나? 에휴, 자격증 따면 뭐하냐고. <웃음> 자, 해보세요. 소리가 다르다. 야, 이건들 어어, 어어, 흘린다. 가까이에서도 찍어 줬대. 엑스를 하겠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지 응. 아, 씨 너무 많지. 살짝만 하라는 거잖아. 어, 눌 눌러... 아, 이게 다르네. 살짝만 해야 되네. 엄청. 응. 엄청 살짝 했어 나. 그냥 찍듯이. 잠깐만. 하고. 봐고 샤넬이 아니다 커피 마시는 거. 아, 여러분 커피 사 드세요. 야이홈 카페 안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카페 커피 머신이랑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샤넬 있는 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이제 좀 괜찮지 커피 스타일 나오네. 약하게 해야 되네. 근데 크레마가 너무 많다. 그지? 이게 보통 커피 머신이랑 달라요. 굉장히, 뭐야,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지 되네요, 이게. 끊어? 어. 아, 조금 연해 보인다, 진짜? 그지? 그러네. 어 하, 2만원짜리 커피입니다, 완전.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공업 커피. 우후, 3차 시도만의 먹는 커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커피 한번 먹기 힘드네요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아주 그냥. 전쟁터 마지막에 또 꽃을 강조합니다